안녕하세요. 초보왕입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7시에는 초보왕과 함께 여러분의 골프를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저녁 7시니까, 어,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 가서 연습해보고 싶어! 그러면 바로 연습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 에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에임, 에임은 에임 그냥 조준이란 뜻이었구나. 그런데 주시를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샤프트를 들어서 또는 작대기를 들어서 내 공과 타겟을 연결했을 때그 앞에 30cm 점을 찾을 때 에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참조점은 공을 칠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얼라인먼트는 뭐냐면 그야말로 정렬이에요 정렬 그런데 어, 나의 정렬을 맞춰서 그게 아니라 정렬 정렬 이렇게 좀 배열할 거잘 맞추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그 얼라인먼트가 오늘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얼라인먼트는요, 사실 어찌 보면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뭐 공위치라든지 파스처라든지 뭐 스탠스 라든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에임 이라든지 이런 모든 셋업의 과정 셋업의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라인먼트는 뭐냐면 줄을 서로 맞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줄을 서로 맞추다 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에임을 할때 이렇게 공이 있으면 쭉 들어 본다고 그랬죠 이렇게 들어서 앞에 쭉 연결되는 데다가 점을 찍고 뭐아니 만약에 이쪽으로 한다면 이렇게 봐서 점을 찍고 임의의 점에다가 라인을 그어서 내가 평행하게끔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벌써 선이 하나 생겨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내 발도 이 공과 임의의 30cm 앞에 만들어진 이 선과 평행을 만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발이 이렇게 돼 있으면 평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제일 먼저 맞춰야 되는 선 그러니까 얼라인먼트는 선 맞추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봤더니 오! 이렇게 표행이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끝은 맞췄어요 그랬더니 몸을 이제 점점 올라와야 돼요 발끝 맞췄어 그런데 무릎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무릎에서도 선이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점이 두 개면 일단 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됐어 또 이렇게 됐어 선이 일자로 돼있어야안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도 발끝과 대충 꼭 똑같은 선상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평행하게 맞추는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 골반 양 끝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면 또 틀어졌고, 이렇게 되면 틀어졌죠. 그러니까 양 끝점을 맞추고 그러니까 발끝, 무릎, 골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이 가슴 통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어깨선에도 양 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갑자기 어깨? 오, 파스초 측면 파스초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럼 발끝 맞췄어 무릎끝 맞췄어 엉덩이 안 돌아가니까 엉덩이도 맞췄어 그런데 여기에서 손이 내려가니까 어깨가 이렇게 됐어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클럽이 닫힌 거를 이렇게 돌리니까 어깨가 맞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깨선까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4개가 생겨요 뭐 5개라는 분도 있고 3개라는 분도 있는데 일단 초보왕은 4개를 정해드릴게요 그래서 발끝, 무릎, 골반, 어깨 그래서 네개의 선을 정렬을 시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고만 라 알면 되고요 저는 솔직히 교수과로서 발끝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무릎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골반과 어깨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려요 네개를다 맞추면 금상첨첨화가 되겠지만 발끝, 무릎까지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막이 중에 네개 중에 두개 정도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골반과 어깨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발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공을 똑바로 못 치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똑바로 못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릎과 골반은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릎을 생략하는 편인데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똑바로 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어깨가 틀어져 있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은 골반과 어깨 또는 무릎과 어깨 이두 선만 맞춰주면. 이 얼라인먼트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할수 있으니까 네개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스초에서 어떻게 한다를 손을 늘어뜨린다고 그랬죠뭐 그립 잡는 거 먼저 해볼까요 그립 쥐고 손가락 올리고 그 다음에 덮어 잡고 내려 놨어요 그랬더니 편하게 놨더니 이렇게 페이스가 덮힌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어깨가 이렇게 나와있어 얘는 이렇게 페이스만 돌리면 어깨선 일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닌데요? 왼쪽 어깨가 좀 튀어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왼쪽 어깨가 조금 튀어나온 게 나은 게 뭐냐면 딱 맞추는 것보다 약간 튀어나온 게 여러분들이 칠때확이 왼쪽 어깨를 돌리면서 동작을 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차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왼어깨가 더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깨를 돌렸으니까 어깨 머리 약간 뒤에 남는 느낌. 이때는요. 세상 천지 불편해요. 크, 안 했던 동작이니까 엄청 불편해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게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치잖아요? 그러면 다 일로 가요. 공이 다 일로 갑니다, 다. 여러분들은 뭐 똑바로 칠려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칠때 뭘로 쳐요? 손이나 팔로 치죠? 팔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이 날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발끝일까요? 무릎일까요? 아니면 골반일까요? 아니면 어깨일까요? 어깨에요. 골반이 심지어 이렇게 돼 있고 어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골반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얘는 오른쪽으로 날아가요. 왜냐면 결국에 공을 치는 거는 팔이기 때문에 어깨가 바라보는 보는 쪽으로 휘둘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선 정렬이 사실은 마지막이긴 하지만 하체와 상체를 맞춘다고 할 때는 무릎과 어깨 또는 골반과 어깨를 맞춰 주면 되고 나중에 고수의 반열로 올라갔다. 그러면 어깨만 맞춰도 진짜 90%는 먹고 들어가요. 이렇게 돼 있지만 난 어깨를 갖다 이렇게 맞췄다. 그러면 불편해도 공을 쳐서 내가 어떤 뭐공확 갖다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라인먼트는 뭐냐면 다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게 공이 있으면 이미의 선을 만들고 발끝 맞춰보고 무릎 맞춰보고 골반 맞춰보고 어깨인데 요게 이제 습관이 되면 이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하나. 근데 그 마지막 하나는 반드시. 어깨여야 한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하 어깨를 닫으면 모든 게다 다치거든요. 골반을 닫았다고 해서 어깨가 다치는 게 아니에요. 어깨 방향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웬만큼 정렬을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짝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이 공이, 이제 공을 칠 거잖아요. 그럼 공이 쭉 날아가는데, 공이 날아가야 되는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저는 공하고 같은 선상에 있어요. 공보다. 왼쪽 편에 더와 있어요. 있죠? 왼쪽 편에 있죠? 그러면 제 몸이 바라보는 거는 이 공이 만나야 되는 애여야 돼요? 아니면 공이 만나는 애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되죠? 너무 상식적으로 대답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골프 치다 보면 그게 안 돼. 전부 다이 제가 지금 가르쳐드린 이 원칙을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서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공이 날아가는 방향을 갖다가 자꾸 내 몸으로 맞추려고 그래. 그래서 이쪽 왼쪽을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이렇게 돌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왼쪽,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맞춘 다음에 딱 보면 내 어깨가 공이 날아가는 쪽보다 왼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공이 날아가는 부분은 내가 본 것보다 오른쪽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어야지 굉장히 좋은 공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라인먼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뭐 얼라인먼트가 사실은 그 그러니까 에임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 에임만 잘하면뭐할 거예요? 얼라인먼트 못 하면. 그래서 실은 셋업은 아 얼라인먼트가 거의 끝이다 라고 봐도 어,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셋업을 벌써 그립에서부터 얼라인먼트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셋업 총정리가 들어가는데 얼라인먼트를 했다고 해서 셋업이 끝난 건 아니에요. 얼라인먼트에서 공을 딱 위치 시켰을 때 그리고 마지막 치기 위한 마음가짐. 여기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요. 셋업은 치기 직전의 모든 준비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음 시간에 셋업 총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음가짐이 나올 거예요. 마음가짐. 아셨죠? 그 마음가짐까지 드려야 셋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 얼라인먼트는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어 듣는 건안 어려워. 근데 하는 게 어려워. 이렇게 해 보면 몸이 막 난리 난것 같아요. 막 뒤틀린 것 같고. 그래도 그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골프 재밌게 칠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불편할지언정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자유로워지면 돼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될건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공을 앞으로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어깨가 정렬이 안 됐다고 공이 꼭 그쪽으로 안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믿으십시오. 초보왕이 여러분의 골프를 자유롭고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FSG라고 해요. 제 골프는 옥스윙은 FSG, Freestyle Golf, Freestyle Swing. 그래서 FSS에서 Freestyle Swing, Freestyle Golf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치는 게이 옥선생 또는 초보왕이 바라는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